피처3는 전작의 이야기에서 기억을 잃었던 주인공 게르트가 기억을 되찾아 옛 연인 예니퍼, 그리고 운명으로 만나 딸처럼 키우게 된 시리를 찾기 위해 자신의 스승 베스미어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게루트는 베스미어와 예니퍼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겠군요. 사기의 정체는 예니퍼의 마법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예니퍼의 흔적을 추적하다 밤이 되어 게롤트는 캠핑을 하고 꿈을 꾸게 되는데요. 제발 이런거 하지봐 그렇게 앞에 있는 여인의 소와분는게롤트 어, 오, 랍스터 다 먹고싶다 오 이 여인은 게롤트에게 빨리 시리를 훈련시키러 나가라며 잔소리를 하는 것 같네. 요 그렇게 잔소리에 못 이겨 옷을 갈아입는 게롤트. 와. 그 여인의 정신은 예니퍼였네요. 게르트는 꿈에서 옛 기억을 회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리에게 가기 위해 잠겨있는 침실 문을 열수 있는 열쇠를 찾으라고 합니다. 위쳐센스는 위쳐 위처 게르트의초인적인 감각으로 단서들을 찾고 추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스토리 진행에서 위쳐센스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열쇠를 찾기 전에 예니퍼를 보기 위해 <놀람> 다가갔습니다. <놀람> See, I thought Ciri could stand to wait a little longer. It's uninstructive, not to mention unreasonable. I missed you. A lot. And I missed you. But we'll have plenty of time to make up for that. Go and train with her, then come back. It'll give me a chance to put my face on. Of all the women I've known, you're the only one who does that before. You've known many. What's it matter? Only ever thought of you.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 열쇠를 찾으러 가려고 했지만 그녀는 베란다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as ever. <웃음> 장관입니다 헤어 보이는 푸른 산맥으로 둘러싸이는 요새였습니다 아래에서 누군가 나무기둥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계단으로 가는게 아니라 뛰어내려서 가면 빠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냥 열쇠를 찾고 계단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itches fast sleep. r 미어가시리를 교육하다가 잠이 들었나 보네요. 시리는그 틈에 지루한 책을 읽는 것 대신 검술 연습을 하러 놀러 나갔나 봅니다. guess she prefers practice to theory. 음. Hmm. why? t i m e to wake up, Master. These lessons so boring, they put you to sleep too? Damn it. had her taking notes on ghouls and owl ghouls. Wanted to rest my eyes a bit. Hmph. <laughs> Making her slog through that brick? No wonder she took off. John of Bruges lacks flair, true, but he's reliable. Not like the hogwash they print nowadays. She's tackling the Pendulums, right?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her? Don't train alone. It only embeds your errors. Bring our young damsel to the lower courtyard. She wants to practice? She'll get to practice. Killing monsters is not something to be taken lightly. Ciri must understand that, if she s to become one of us. I'll see you below. 시리도 위처로서 훈련을 받고 있고 도교세제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베스미어가 진지하게 말을 합니다. 위처는 이형의 몬스터들이 늘어나 그것들이 인간의 삶을 위협하자 사람들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낸 쉽게 말해 실험을 통해 만들어낸 강화인간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에 비해 월등한 신체 능력과 투명등을 얻고 훈련을 받아 위처가 되지만 그 과정 중에는 상당수가 사망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유전자 조작의 부작용으로 위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미어도 시리를 위처로서 엄하게 훈련을 시키라고 하나 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리는 유전자 조작은 하지 않고 훈련만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이후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자차 알수 있었습니다. wrong footwork enough get down with a flip what do you think a l right take off the blindfold you got work to do Your reflexes are still slow Maybe for a witcher Think drowners or striggers will go easy on you Because you haven't undergone the mutations 베스미어의 말을 듣고 게르트도 엄하게 시리를 꼬집기 시작합니다 Disobeying his instructions? Unwise Well yes, but That but was horribly dull I know And you know that's no excuse <웃음> I'm sorry It won't happen again s o r r i s not good enough. You're gonna read Ghouls and Al Ghouls in its entirety. Appendices included. m hm. Making her slog through that brick? No wonder she took off. No, please! I'd rather clean the stables! End of discussion. Come on, we'll practice with the others down below. Shall we run the walls? Of course. Is this a witcher school or an elven bathhouse? Maybe if you fall. What did I tell you about breathing? Through your mouth, in rhythm with your steps. 여기서 시리가 일부러 거친 호흡을 내는 게 정말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천천히 시리 뒤에서 따라가자 시리는 다리가길다고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시리 oh no desmia's got that look what did you expect 무서운 다른 위초 오빠들이 분위기, 를잡고베스미어도시리를 혼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까까지 그렇게 까불던 시리가 재 s e l f young lady? I'm very sorry, Uncle Vesemir. 보여가지고 아빠 미소를 하면서 보았습니다. and by the sickly paleness of its visage. e t r o should have asked if b e r e e e m i r 와, 이때 실의 영악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So you did the reading, why not a d m i t t right off? Never pounce on an advantage as soon as it appears. Wait till it stands to have maximum effect. Uncle Vesemir's words. Well, well, we're we're have have go Quick but mischievous. Fine, we've talked enough. Geralt, you're with me, Lambert with Eskel, Siri with the dummy. Again? Stop groaning and grab a sword. What do you think? Should we start by reviewing the fundamentals or go right to free training? 여기서 제가 고스트 모드를 설치해 가지고 전투에서 바뀐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겸 튜토리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헨스드 모드와 고스트 모드 둘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인헨스드 모드는 키보드 마우스로 해야 할 정도로 어렵다고 들었기 때문에 패드로 하면서 조금은 어렵게 게임을 해보고 싶어 고스트 모드를 설치하였습니다 유처3 모드를 설치하려면 조금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설명이 자세하게 써져 있는 링크를 추가 설명란에 첨부해 두었으니 꼭 모드를 설치하고 즐기시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여서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고스트 모드 이외에 100개 이상 되는 다양한 모드를 설치해 두어 가지고 설치한다 고생을 고좀 했습니다. 가끔씩 영어로 나오는 부분은 한글 번역이 덜 되어서 그런 거 같네요. Ah yeah. To bring the day to a close, we'll go over a few witcher signs. Let's start with Quen. s i r i q n is sometimes called the Witcher's shield. Now watch carefully to see why. 튜토리얼을 하면서도 기력에 미쳐 훈련을 하는 것을 빼먹지 않습니다. If not for the q u e n sign, i d be a flame by now. All g e r a l t Come on. See that Ciri? Art will n o k anyone or anything off b l a n c e I'm f o 스민은 열심히 설명하지만 시리는 베스민의 말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훈련을 마치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드 <목소리> 키드! <목소리> Siri, get down here. <laughs> A little she devil. As soon as she's back, we'll set her to polishing all the swords at Cairmorn. Find that helmet, Siri. Make sure to find every last blade for you. 이렇게 악몽에서 깨어나면서 예니퍼와 시리를 찾는 게롤트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위쳐 드라마가 나오게 되면서 위쳐 스릴를 다시 플레이 해보았는데요 1회차에는 그냥 대충대충 이야기 몰입은 안하고 전투에만 신경쓰면서 했더니 금방 줄여져가지고 오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쳐3 이야기를 더 깊게 off. 이해하기 위해 time.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보면서 게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2회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